했습니다. 오늘만에보면는 퇴근길 수사 그 오늘은 사랑하는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신 지 13년이 되는 날이네요 그날 너무 참담한 심정으로 제가 그고 보다 그을 보내는 기억이 나고 그 영에 펑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참 외로운 싸움을 하셨던 이 노무현 대통령 벌써 세월이 흘러서 13년이라는 시간흘니 그때는 참 말도 많고 뭐 무슨 문제만 생기면 노무현 터지다 그렇게 개 지랄들 떨거니 이제 와서는 민주주의의 큰 기둥으로 노무현의 지지가 없이는 즉 노무현이라는 이름에 구강을 입지 않으면 민주주의 진영의 서지를 못하는 사람이 될 정도로 큰 미인으로서 자리를 잡으신 것 같아서 한편 또 어, 마음도 아프지만 그런 측면에서는 미인들은 죽지 않는다 영원히 산다 라는 그런 측면에서 마음이 또 따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무현 대통령의 이름을 막 갖다 붙이는 인간들이 너무나 싫어요. 예를 들어서, 윤석열, 이회장부터 자기가 어떻게, 어, 그, 검찰로서 노무현에게 미친 악역이 어느 정도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그 사람 입에서 노무현을 들어오는 이런 것 자체가 굉장히 아, 불쾌합니다. 결국은 오늘 뭐안 온다고 하죠. 그, 고마만취도시에 그리고 막, 하, 그 그, 제가, 이 사람, 이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은, 쪽팔려서 못 살겠어. 아니, 그 미국 국가가 울리는데 거기다가 왜 손을 올려? 네? 마우스 박경석도 그건 알더만. 남의 국가가 울릴 때는 국가를 존중해 주는 거지. 거기다 경매를 하고, 그거, 이 미국 국민이야? 아, 창피해서 진짜. 그리고 또 어디가 뭐그 청와대에서 열리는 것에 거기다 또 YTN 댓글 또 어마어마하게 달아가지고 열받았고 댓글 달고 왔잖 아, 뭐 씨, 디노 대통령이 대단하다고 또 떠들고. 나는 땅은 필요 없고 우리 나라가 진. 진짜 훌륭한 나라라고 하면 대통령이 아니라 그 왕이라 할지라도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수사하고 정확히 평가하고 어? 대통령의 마누라라 할지라도 정확히 수사하고 정확히 평가해서 뭐 집어넣을 건 집어넣고 뭐다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 윤석열이 멍청하고 뭐 대통령 자격이 있든 없든 이런 것들만 행해져도 저는 인정을 해주겠어요 그런데 그런 건안 하고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열린호바회를 청와대에서 했다라는 그 자그마한 이벤트입 문재인 대통령이 나가가지고 우리나라 무기를 도대체 얼마나 어치를 팔았는지는 알아 니들이? 참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그 잘난 청와대에 어? 그 무속인들이 얘기해가지고 들어 가면은 너 죽는다. 뭘, 뭘뭐 뻔하지 뭐. 오죽하고 외신에 그게 나오냔 말이야. 아직도게어해 클레인스 어샤먼센앤 뭐라고 그랬지? 에 어떻게 갔나냐 샤먼즈 어커스 S South Korea's president s h u n s the official residence 의 대통령이 공식적인 그, 그 거주지를 거부할 만큼의 샤먼과 즉 무속과 그쎄 저주. 아, 그래놓고 무슨 청와대를 개방하고 국민에게 돌려주고. 아이 미친 놈아, 그 자기가 사는 거주지를 왜 국민한테 돌려줘? 그 자리는 네 자리인데 대통령 자리인데. 누가 돌려달라 그랬어? 그러면 네가 살고 있는 그 용산도 돌려줘 그걸 왜 그걸 왜안 돌려줘? 그것도 돌려줘 우리한테 너는 그냥 저 천막치고 살아 그걸 잘한 일이라고 떠들고 앉았어 대통령이 사는 거주지 대통령이 있어야 할 자리 여전히 개방했고 들어가서 사진도 찍고 했었어 근데 뭘 돌려줘? 말같이 달라서 도리를 해놔가지 그걸 동조하는 국민새끼들은 더 바보새끼야 이명박 찍을 때 박근혜 찍을 때그 또 바보들이 또의석이 찍은 거고 저는 원래 분열주의자도 아니고 뭐 통합주의자도 아니지만 이 바보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아주 역같이 되는 거예요 이명박 5년, 박근혜 4년 반 그거 당신들이 책임질 거냐고 이번에도 윤석열 오면 당신들이 책임져. 물론 그 전에 내려왔겠지만. 어디 뽑아도, 끝도 안 맞는 걸 뽑아가지고, 이씨. 야, 홍준표하고 유승민이, 그래도 그 괜찮잖아, 그 사람들은. 구동도 뽑아도. 어떻게 윤석열이를 뽑니? 아, 참. 어이 없어가지고. 어? 비리검찰에, 어? 아. 길이 마누라에, 또 허위 경력 이런 거는 처벌하네. 아무튼 오늘 돌아가신 우리 노무현 대통령한테 정말 볼 면목이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셨을 때 그것도 굉장히 의혹이 많았어요. 이거 어떤 새끼가 죽였다. 어? 이렇게 돌아가실 분이 아니다. 근데 그렇게 얘기한 것들 싹 잡혀갔잖아. 근데 그때. 그 타당성 있게 주장했던 사람이 주장이 있었는데 어 아, 진짜 그때는 그런 거 같았어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야권이든 여권이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없는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돌아가신 자체가 검찰들의 어떤 시나리오 하에서 그렇게 됐다라는 그러한 어떤 대... 대대그 뭐랄까 어, 국민들의 80% 이상 그리고 검찰의 조사 이런 것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는데 오늘도 댓글 보니까 뭐 노건평이가 뭐 엄청나게 뇌물을 먹었다 뭐 이런 식으로 막 댓글을 쓰는데 왜 그런 새끼들 잡아다가 수사 안 하는 거야 그런 개새끼들은 잡아다가 깜빡이 쳐놔야지 왜 근거도 없는 얘기를 그렇게 해 그런데 중앙일보 댓글 보니까 그게 나와 있더라고 이 댓글을요 여러분들 지금 댓글을 우리가 잘못 쓰고 있어 이게 정치 지형을 바꾸려면 오늘도 제가 YTN 가서 글 쓰고 왔잖아 뭐 윤석열이를 아주 그냥 뭐 대대적 찬양하고 윤석열 그파리들다 모여 있더라고 거기서 뭐라고 썼냐면 바보들 여기 다 모여 있다고 썼어 사실이니까 그런 식의 공격적인 댓글을 쓰세요 우린 일단 100이 돼야 돼 왜? 근데 우리가 사실 그냥 그쪽 그 적, 적진이라고 적 생각하는 신문이나 언론에 댓글을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 여론은 바뀌어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우리 45, 저쪽 25 나머지 중간에 있는 그 중간층이 아 진짜 30정도는 돼요 우리나라의 바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 근데 순사, 순진한 사람 3 0 왔다 갔다 하면서 날아가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건데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45라는 게좀 뿌듯해요 어떤 일이 있어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그 45%가 우리 진보 진영 왔다 갔다 하는 중간에서 20%가 있는 거예요 저쪽에 25%의 핵심 코어가 있죠 근데 그 25%는 나팔구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목소리> 걔들을 받고 싶지도 않고 그니까 제가 지금 주장하는 게 뭐냐면 힘들지만 조중동 가서 댓글을 써라. 조중동 가서 저는 화딱지가 나서 그들이 뭐에 있는가 보면 그런 새끼들을 검찰에서 수사해서 말이야. 어? 아니 노건 평이 뇌물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검찰에서도 지금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고 있는데, 어? 그걸 지가 뭔데 거기서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면서 노무현 대통령을 이렇게 막.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근거 없이 이렇게 명예훼손을 하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수사를 해줘야 돼. 저도 팩트에 의한 방송을 해요 물론 감정적인 방송이긴 하지만 팩트가 입증된 거 아니면 얘기 안 합니다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지 다만 조금 거칠게 표현을 할 뿐이야 화딱지가 나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나 이 사람들은 조사를 받아야 돼. 지금 확정된 건 없어. 그런데 정황 자체가 너무 더러운 냄새가 나니까 못 참겠다는 거야. 그리고 분명히 의혹이 있는데 수사를 안 받으려고 하고 검찰이 다 빼주고 하는 그 짓거리가 보기 싫은 거지. 왜안 해? 남의 집은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니네 집만 청소 열심히 하고 깨끗하게 살면 다야. 그게 대통령이 할 짓이야. 그게? 아무 우리나라는 썩어 빠져도 너무나 썩어 빠졌고 그리고 이 정치나 언론, 이 정보 이쪽에 있어서는 후진국적 이런 후진국이 없어 너무나 모르고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 저가 저만 가저 주장하더라고 21세기 대한민국 메카 시즘이치도 않은 좌빨, 이치도 않은 좌익을 만들어가지고 반대쪽을 그냥 주창으로 찔러대는 거야 그냥 인명우 새끼들과 앞잡이 새끼들과 뭐야 그거 제대로 사회주의가 뭔지, 공산주의가 뭔지, 어던 새끼들이 주창으로 그냥 찔러대듯이. 아니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유튜버들, 정치하는 사람들, 심지어 예전에 주사파였던 사람들, 하태경 그만 내는. 근데 지금은 아니다. 맞는 얘기고.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걸 주장할 정도로 바보가 어딨냐고 눈을 열어 밖을 보라고 지금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로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 중국도 심지어는 어 북한의 김정은이도 그걸 지금 제대로 그 포기하, 포기하면서 뭔가 발전을 깨하려고 하는 이 마당에 어떤 비신 새끼가 그런 사회주의 어? 좌익사상을 가지고 있냐고 이비신같은 새끼들아 좀 무슨 오명을 씌울라 그래도 제대로 씌워 홍어 좌빨? 야이집을 찢어버려 이 씨. 아니 누구보고 좌빨이래는 거야 지금? 제대로 비판을 하고 제대로 뭔가를 얘기를 하면 그나마 화딱지가 않나 말도 안 되는 이 씨발 때로 모여가지고 빙신새끼들 다 때로 모여가지고 좌빨 좌익 어? 공산주, 지랄을 하고 있어요. 이 핑싱했던 성품들 논리와 어떤 그, 공격할 수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공격을 하란 말이에요. 있지도 않은 거 가지고 좌빨이니 뭐 이러면서 물르지 말고. 2 1세기의 시발 대한민국 메카시즘이 아주 대, 돌대가리 국민새끼들한테 박혀가지고 사람을 잡어. 그러니까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윤석열 같은 자가 대통령이 세계적인 망신이고 국제적 망신이에요.